왔다 왔어 지는 게 봤다 믿어 왔다는 인천광역시 광화군 삼삼면 삼삼남도 33 828번지에 있는. 보문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성모대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배편으로 보문사 가는 길이 유일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모대교로 강화도에서 성모도까지 쭉 다리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접근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강화 승무도에 있는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4년 635년에 해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간센보살님을 칭견하고 강화도에 지금의 석굴에서 직접 사찰을 창건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낙가스였으며 창건 14년. 그러니까 649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 22분과 석굴법당의 나한신을 모시고 지금의 보문사로 탄생하였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400년 넘은 은행나무와 700년 향나무 그리고 와불전과 마예불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해상 가는 기도 도량입니다. 네, 3대해상 가는 기동 도량으로는 양양에 있는 낙산사와 금산에 있는 보리야 그리고 성모도의 바로 포문사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쭉. 성모도 보문사의 모습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